게임을 시작합니다.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도움이 필요한가요? 신속하고 빠르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톱이 근제근지라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톱이 견제 견제라군. s a 견 t a s a 군 t a 이견 n t a s 군 n t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스가 부족해. 우와! 오늘은 저리 지와. 가자고. 가스가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알았 본부. 도움이 열려 채웠어! 출발하자고! 알았다, 본부. 쥐도 새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열여채웠어 출발하자고.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웃음> <웃음> 열려 채웠어! 출발하자고!